아파트요 레미안 아파트요 돈을 제일 많이 줄것 같아요. 저그 음료수 하늘보리요 네, 가끔 즐겨 먹습니다. 하늘보리 네, 하늘보리 맛있습니다. 이제 이거 선물 받았는데 예쁘죠? 오는 대로 찍어야죠. 오는 대로 찍어야죠. 아, 게임이요? 네, 기억나죠.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맡겼죠, 몸을. <웃음> 아파트요. 제일 비싼 것 같은데요. 어, 광고 생각 은 크게 안 해봤는데. 저는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거야? 빠른 차요. 아, 네. 광고? 광고 찍어야 돼. 나 비싼 거 있어, 아파트. 저는 자동차요. 오, 역시 차쟁이. 어. 뭐 어떤 점은 승용차, 그냥. <웃음> 어, 벤츠. <웃음> 어, 저, 만두. 그냥 만두. 그냥 뭐, 다른 거 모르겠고, 저는 그냥 만두 먹으면 젓가락 안 써요. 만두는 손으로 먹어야 돼요. 차? 야, 무조건 화장품이지왜 왜요? 차는요? 차돈 제일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차가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요? 외제차로 해야 광고 스포츠 브랜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 갤럭시 하겠습니다. 갤럭시 광고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갤럭시 유저기 때문에 갤럭시 광고하겠습니다. 전 휴대폰 하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이죠. 저도 휴대폰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어... 신발? 야 되지 아... 신발? 나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뭘딱 뭐 하나 찍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 언더아잘 보고 계시죠 언더아 관계자 여러분? 언더아머 카드 머 어... 페라이티 뭐 할래? 핸드폰 이 이거 할래? 저 핸드폰이요. 어, 네. 자동차. 빵빵. 람. 람. 땡땡땡땡땡. 너도, 너도 너도 빵빵해. 아전 아파트요 아파트. 삼성 갤리아. 저는 자동차하겠습니다. B <람> 비... <람>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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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돌파그 내가 <웃음> 하거 아니야. 옷 광고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어떤 옷인지 모르고 그냥 약간 그 모델 뭐랄까? 모델처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건 생각 안해 봤는데. 약간 이렇게 걸어가다가 화면 알아서 바뀌면서 옷도 바뀌고 약간 그런 뭔가 효과가 있는 그런 옷 광고를 한번 찍어 보고 싶어요. 아, 승조 트레이너 언더아머 저는 핸드폰 차악 차악, 차악! 폰이 접힙니다 차악!